잘아다 이게 뭐야? 아 으아, 으아, 으어 잘했어 쌍콩 먹으면 안돼요 우리만 어. 먹어야 돼요 사람들만 응 어, 사람들만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? 음. 알겠습니까? 원초 원초 빠바바빠바 원초 어퍼아어퍼콩콩콩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혼자 내려가고 하나 둘셋 아니 과자 파티에 과자 파티. 응. 갔다 가잘가 가. 들어가 혜리야 혜리야 들어가 들어가 혜리의 즐거 가온 여섯 살 이야기 예준이 성훈에게 예 예능 보러 김 너무 가자 <웃음> 야 <이소민. 웃음> 나간 지가 별로 안 되니까 이소민. 응. 이거 이거 사진이 근데 막 되게 위에서 아래로 눌린 거 같아. 어? <웃음> 위에서 아래로 장애리 같지가 않아. 옆으로 좀 늘어났어, 그치지 그다음에. 응. 음. 응. 음, 엄마 나봐 엄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가 우어요? 예쁘다! 우와! 예쁘다! 저기 아주머니 여기 침 흘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와 예뻐! 여기서 막을 비 오는 날 풍경 그리기 너무 잘했네 어! 와, 완전 예전에 응. 약속을 찍힐 것 얼굴에 3등신이네? <웃음> 이쪽 5등신 안 보이는데? 이쪽 누구 닮지 않았어? 어. 하회탈? 어. 우리 가족 중에 생각봐. 가족 중에 친아버아왜아버 닮았지. 왜아랑 닮았다? 완전 닮았어 <잘 맞다>, 얼굴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아, 아빠 웃을 때 똑같다. <웃음> <웃음> 너 여기 언제 올라와 있었어 <웃음> 너 어, 어디 나라 사람이야? 네, 음, 여기 나라. 여기 나라가 어딘데?